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 최근에 아주 핫한 이슈죠 리얼하다 못해 몇몇 사람들은 이 게임을 보고 소름이 끼친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현실적인 게임인 언 레코드 정말 입이 떡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요즘 심심해서 ai를 이리저리 만져보고 있던 차 갑자기 궁금해져서 언 레코드에 대해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ai는 이언 레코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그래픽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해줄까요? Shot fired! Shot fired! 다시 봐도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의 리얼함인데요. 과연 AI는 이 게임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일단 가볍게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얻은 답변은 이와 같았죠. 너무나도 사실적인 그래픽 때문에 불안감과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람들의 반응과 이런 초현실주의적인 그래픽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점도 함께 찍어주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추기 약간 대답이 싱거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초현실적인 그래픽이 가져다주는 영향에 대해서 더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ai의 답변으로는 플레이어는 높은 그래픽으로 인해 게임 캐릭터들에게 좀더 감정적으로 몰입하여 매력적인 경험을 느낄 수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현실적인 그래픽의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그래픽의 게임을 즐겼을 때보다 게임에더 높은 참여율과 플레이 타임을 보인다. 한 연구에 의하면 초현실적인 그래픽이 복잡한 문제 해결 기술을 가르치는데 효과적이라 향상된 학습과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된다. 라는 긍정적인 답변도 들을 수 있었지만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폭력과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전제적인 둔감성 증가로 인해 공격적인 행동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죠 전반적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으니 개발자와 플레이어 모두가 이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ai가 답변해준 내용들은 여러가지 시사점을 던져주었는데요 그런데 여기가 무슨 철학 도덕 채널도 아니고 이런 내용은 딱딱하고 지루하잖아요 이루하니 여기까지 하고 화제를 돌려 개발자가 공개한 게임의 주요 시스템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게임을 현실적으로 보이게 만든 조준은 언네코드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실제 조준과 손을 따로따로 자유롭게 조종할 수가 있어 한층 몰입감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게임의 전투는 영상에서도 알수 있듯이 UI가 매우 제한적인데요. 미니멀리즘과 택티컬을 지향하고 있는 이 게임은 플레이어가 사망하게 된뒤 일정 구간부터 다시 살아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계속해서 죽으면서 독자적인 전술을 개발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범죄, 스릴러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게임의 스토리는 반전이 풍부한 내러티브 중심의 FPS가 될 것이며 주인공의 직업은 경찰로 함정 소설처럼 여러가지 범죄 사건을 조사하면서 다양한 상황과 인물들을 마주하며 겪게 되는 복잡한 대화, 도덕적 딜레마, 몰입감을 올려주는 독특한 촬영 기법으로 수많은 게임플레이 시퀀스와 반전 스토리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언레코드는 파이어워치와 레디오어 낫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플레이어에게 선택지가 주어지며 선택에 의해 스토리와 반응이 달라지는 게임의 진행은 파이어워치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몰입감을 끌어올려주는 현실적이고 택티컬한 FPS의 구성 요소는 레디워어 낫에서 영향을 받아 개발 중인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죠. 몇몇 사람들이 기대했던 멀티플레이에 관련해서는 이 게임은 스토리를 중심으로 영화적이고 현실적인 경험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애초에 멀티플레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단몇 분짜리 게임 플레이 트릴러 공개만으로 엄청난 이슈를 불러온 게임 언레코드 하도 리얼한 그래픽이어서 그런지 몇몇 사람들은 필지 게임이 아니라 영상으로 제작한 스캠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개발자가 직접 언리얼 엔진 5로 그동안 게임 영상을 공개할 만큼 뜨거운 감자인 이 게임 엄청난 그래픽 발전에 약간 소름이 돋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게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